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모든 게 생각하는 모든 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되나? 이런 것도 되나?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막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뭐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거들때 근데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오늘 제 편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일들이 저도 막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데 소송을 당한다거나 그죠?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이 갑자기 강연 전날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강연 전날에 핸드폰이 완전 완전 개박살이 나갖고 핸드폰을 아예 쓸수 없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막 막막해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걷다 대고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고 막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오기 전부터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기 전부터. 그냥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지, 뭐. 나쁜 일이 오면 뭐, 다음번에 더 좋은 일 오게 마음을 챙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나쁜 일이 오면 그냥 나쁜 일이 온대로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온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수용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도 않고 비난받으면은 그냥 욕먹을 일을 했으면은 욕먹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항상 악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익명에 기댄 악플러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나마 마음공부 채널에서 좀 적긴 한데 한 번씩 달려요. 한 번씩. 오늘도 달렸네 오늘도. 보면은 어? 사이비다. 이런 거 달려요. 근데 그거는 사실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댓글 안 합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둬요. 그런 거 두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를 들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이 되기 전에 만약에 헐리우드에 2년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7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언급을 해요. 아 근데 춘카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7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런 그냥 그 인정하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은 아 춘카님 뭐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척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어 만약에. 아니면은 저의 영상 중에 제일 악플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 영상이 뭐냐면은 얼굴 비포 애프터 영상 보면서 얼굴도 못생긴 게왜 비포 애프터 영상 올리냐 저? 애프터도 잘생긴 게 아닌데요? 뭐 비포랑 똑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는데 비난이 달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수용하면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두렵지 않게 되죠 네 그런 마음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합니다 어. 실수는 진짜로 인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가진 게 많은 분들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불리해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고 뭐 잘못을 해갖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핑계 대고 변명되고 하면 은 사실 보기 안 좋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은 사람들도 그래 그래도 미우치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지 하면서 그래도 웬만한 잘못까지는 이해를 해줍니다. 어,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면은 근데 이게 끝까지 수용 안 하려고 하고 막나 잘못 없는데? 하고 뻔뻔하게 나오면은 괘씸해서라도 더그 사람을 약간 망하게 하려고 오히려 더막 이렇게 악플도 쓰고 널리널리 퍼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수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심상화로 치아가 가지런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있다면 저는 저는 일단 치아가 고르는 편이라서 해보진 못하겠지만 최초로 성공하시면 또 그게 또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니까 꼭 이게 그냥 마음의 힘만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다닥 다 바뀌어야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심상화 그 뭐냐 포라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은 그게 포라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원하는게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방법이라면은 그것도 포라클이거든요 사실 어.. 꼭 이게 막 어, 마법처럼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포라클이라는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모든게 생각하는 모든게 된다면은 이런것도 되나? 이런것도 되나? 하는것들은 안됩니다 어? 모든 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내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되는 것도 되나? 내가 지금 키가 160인데 내가 갑자기 내일 190이 되는 게 되나?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내가 다음 달에 200억 버는 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왜냐? 본인도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못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봐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 갑자기 그 사람의 통장에 갑자기 이유 없이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월급이 늘어나거나 투자를 해놨던 게 갑자기 수익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이 생기지 막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터무니없는 방법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믿질 못하니까 거부감이 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딱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이제 이런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은 되게 당연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성공,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끌어당기을할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한 번씩. 알컨데 제가 만약에 월 30만 원을 벌 때. 월 천만원, 오백만원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되면 되게 신기할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금액을 돌파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아 넘어갔구나 그냥 지금은 약간 그게 그게 약간 큰 금액이라 느껴지지도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예전에 삼십만원 버는 게 당연했던 것처럼 지금 오백만원, 천만원 버는 게막 그, 그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니까 그 정도 풍요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막 터무니없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터무니가 없거든요. 터무니가 없어서 못 믿어요. 100에 99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는 라 믿음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걸. 어, 그 생각을 따라줘야 돼요. 안그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열어지죠. 공부 안 하고 찍어서 합격할 확률이 로또 당첨보다 낮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은여러분들 공부 안해도 돼요. 왜냐?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은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공부 안해도 돼요. 그냥 원하는 것들 다할수 있어요. 공부 안하고 좋은 성적을 끌고 올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다. 로또 번호 끌고 오는 게 일이겠습니까? 번호 6개밖에 안 되는데 공부 그몇 문제입니까? 100개가 넘잖아요. 수능을 따지면 은몇백개 되잖아요. 몇백개의 번호를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부 안하셔도 돼요. 공부 안 해도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을 겁니다.